멤버들 간에 다툼이 있을 땐 어떻게 푸냐고, 예. 써야 돼. 저도 이제 사적으로 만나서 뭔가 얘기를 했을 때, 어, 이렇게 팀이면은 약간 다툼이 있을 때도 있지 않아?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었잖아요. 아, 저희는 우선 다툼까지 안 가고요. 다툼이 일어나기 전에 의견 조율로 끝냅니다. 어... 네, 서로 대화를 굉장히 많이 해가지고, 네네. 사적으로도 많이 하고, 공적으로도 많이 해서, 단톡에서 얘기할 때도, 실제로 얘기할 때도, 음... 이제 얘기를 하다 보면은, 뭔가 민감한 주제가 나오면은, 음... 얘기로 천천히 풀어서 끝냅니다 그냥 빠르게. 어... <웃음> 가장 그러면 내가 생각했을 때, 좀 제일 심하게 싸웠던, 다퉜던 수위가 어느 정도였을까요? 음... 딱히 그렇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는데, 사실상. 그냥 카톡? <웃음> <웃음> 일십정도? 정도? 아, 일십 저희는 아니에요. 일십하지 않습니다. 일십도 안, 안 하고 네. 저희 그냥 언니 이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네, 네. 점 없이 말하는 정도? <웃음> 네, 네, 네. 어. 맞아요. 아, <웃음> 정확합니다. 저희가 네. 약간 다들 그래도 그 이후에 누가 먼저 만약에, 아 그래도 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해서 미안해? 이러면 아 저도 그렇게 말해서 정말 죄송해요 언니 이러면서 뭔가 자존심을 별로 안 부리는 것 같아요. 오. 그러니까 사과를 되게 빨리빨리 그냥 바로바로 바로 하는 스타일 오. 사과를 자주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 너무 자주 하다 보면은 얘 진심이야? 약간 이런 거 <웃음> 느낄 때도 있잖아요. 없었어요? 아요 없었습니다. 아니. 없었어요? 아, 네, 없었어요. 예. 아, 아무것도 없었어요. <웃음>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자, 우리 막내는 그러면은 좀 언니들 사이에서 아, 조금 그래도 아, 나좀 손해보고 있거나 피해보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있을 수 있잖아요. 왜냐면 저도 이제 데뷔 제가 14년 차인데 막내 때좀 억울하거나 막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그런 거 혹시 없어요? 막내로서의 고충 같은 거? 아휴.. <웃음> 만다고 <웃음> 네, 네. 그렇게 크, 크게 주시면 <웃음> 네. 어떻게 저희 나가 있을까요? <웃음> 네. 저 <저희> 나가 있을까요? <웃음> 그러니까 싸이좀만나봐기맞을까기맞고 <웃음> 네. <귀 막고> 있을까? <웃음> 근데 이거 얘기도 되는 게이 사람들은 안 싸우고 카톡으로 <웃음> 다 푸니까 얘기도 돼요 네. 네 없습니다 아, 없다고요? <웃음> 네, 나또 통할게 룰시윤이 <웃음> 네. <웃음> 네, <웃음> <물씬이> 붉어지기 시작하는데 <웃음> 집에 가도 되요 아, 집에 가도 돼고 이제 시작했는데 어, <웃음> 네.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언니들이 음. 이제 활동을 하면서 네. 막 텃세를 부린다든지 이런 네. 게또있다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어어. 근데 언니들은 정말 네버없습니다. 아터세 같은 게 하나도 네. 없고? 어어. 우리 막내 이러면서 계속 챙겨주고, 더 챙겨주고. 이거 맥, 막내야 네가 해. 막내야 어. 네가 더 잘할 수 막내야 이 무거운 짐 네가 들어. <웃음> <웃음> 막내야 네가 30분 일찍 뭐. 막내, 가 제일 늦게 가. 뭐 이런 제일 거큰 언니인 제가 네. 막내 물건 제가 주어 주기도 해요. 어, 진짜? 오, 가끔. <웃음> 네. 평소에는 막내가 들고. 어, 그래요. 그러면 은 언니들한테 뭐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하나 조금만 얘기해볼까요? 평소에도 뭐 얘기 많이 하겠지만, 예. 네. 바라는 거라. 궁금해서 그래요. 여기 있는 사람들도 뭐뭘 바랄까. 뭐 얘기했던 것도 상관없고. 어... 또 이런 어... 공개적인 자리에서 얘기하면 언니들이 그 약속 지킬 테니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어, 눈빛이 굉장히 네. 강압적이십니다. <웃음> 아니 얘기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왜냐면 네, 여기 아무도 없거든. <웃음> 어, 언니들에게 바라는 거라면, 네. 어, 아직 물건을 쓰고 네. 그 언니들은 네. 이제 쓰면 네. 안 갖다 줍니다. 아. 아, 저희가 각자 아니요, 지금 바람은, 바람은 없어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제 하라 얘기한 거야. 이제 물꽃 트인 거예요. 아, 더 네. 있어? 네. 어 네. 아, 어, 안 갖다 주고 언니들은 어. 가만히 있어야 되까 그러니까 언니들은 가만히 있어야 돼. 왜냐면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저도 막내 때 똑같은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선배들은 빌려고 와서 내가 찾으러 가야 되더라고. 네. 또뭐 있어요? 안 갖다 주는 거랑. 저 엎드려뻗쳐야 돼요. 아유. 지금 <웃음> <웃음> <그렇게 웃음> 말하면 <웃음> 저희가 진짜 시키는 줄 아시잖아요. <웃음> <웃음> 장난이고요. 어, 작년까지는 했었는데 올해는 안 하기로 했거든요. 엎드려뻗쳐. <웃음> 어, 물건 잘 갖다주기. 그거 하나면 돼요. 네, 진짜 그거 하나면 됩니다. 어, 좋아요 좋아요. 언니들은 꼭이 약속 지켜주길 바랄게요. 지킬 거죠? 잘 갖다 네, 꼭줄 거죠? 지키겠습니다. 잘 갖다 줄 거죠? 꼬박꼬박 잘 갖다줄게 요 나. <웃음> 네, 좋습니다. 자, 뭐 혹시 할말 있어요? 안, 안 갖다준다고 말한 거에 대해서? 언니들? 근데 원래 저희가 서로 다안 갖다줘요. 아, 그러니까 제가 태련이거빌려도안 갖다주고 태련이제꺼빌려도안 갖다주고. 아 원래 그래요 그냥. 아, 막내도 언니 꺼 빌려서 안 갖다주고. 막내도. 네. 시도 그러면서 불만을. <웃음> 아니야 아니야. 아 알겠어요. 아니래요. 예. 좋아요. 그 다음 거 한번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것도 조금 궁금해할 것 같네.